종성향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뭐 나름대로 투자를 이끌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런 이슈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벌려고 머리를 돌릴 것이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것도 먹고 이때 제대로 한번 팔아보자.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나 정확한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런가 모르겠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준비 시장의 성향을 보게 되면 은뭐 돈을 빌려서 아니면 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하거나 시청을 옮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경남도시사에 근무를 하면서 창원, 계획도시죠.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계획도시의 형태를 조금 모방을 해서 완영시켜 개발을 좀 하겠다는 생각인데 결국은 민간주도의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현 상황에서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는 대강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명지구는 압산에서 두류공원으로 연결되는 녹지를 확보하고 카페 골목과 안지랑 곱창 골목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합니다. 범어지구는 야식골 공원에서 동촌 유원지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두고 제2작전사령부와 법원, 검찰청 후적지와 연계해 개발합니다. 황금동 일대의 수성지구는 드랑길 주변에 낮은 건물을 배치하고 주변으로 갈수록 고층이 들어서게 하고 상격지구는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안정된 주거 여건을 대구의 노후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통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나온다. 미래지향적 도시관리와 민간주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종상향이 가능하게 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구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통개발은 각각의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따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을 이른다 영역대상 단독주택지는 조성 후 50년이 경과된 대규모 단독주택지,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만천범어 두산 황금동 이런 7.2일다.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종상향이 가능하게 된 곳들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통계발 마스터플랜은 미래지향적이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토지 이용계획 단위를 필지에서 단지로 전환해 추진한다. 우선 대구형 5분 생활권이란 이름 아래 도보 생활권을 계획의 기본 단위로 설정한다. 도보 생활권은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되는 약 20만 범위로 걸어서 약 5분 거리 내 생활권을 의미한다. 이 생활권을 기준으로 잡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개발 규모로 단지를 설정한다. 이어 단지 간 연계해 개발할 수 있게 순환형 생활도로와 기반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다. 순환형 생활도로는 최소 개발 단위인 각 단지를 연결한다. 공원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각 단지 어디에서나 걸어서 5분 내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게 배치한다. 은행, 상업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은 20만 외곽 간선도로를 따라 자리잡게 한다.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역동적 도시 스카이라인도 만들 방침이다. 역세권은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배후 주택지와의 완충구역을 더 추가 만족도를 높인다. 드랑길 곱창골목 등 특화거리는 지역별 특성에 맞춰 주변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게 한다. 앞산 신천 등 주요 자연경관과 연계된 녹지축, 풍경축 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게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확보해 도시의 개방감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정 수준으로 밀도를 관리하고 기반시설 계획을 공유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 민간 주도 개발을 활성화한다. 마스터 플랜 용역을 통해 수립될 가이드라인은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성 확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거라는 게 대구시의 기대다. 지구별 개발 방향도 담는다. 대명지구는 경관 특성이 살아있는 미래 주택지, 범어지구는 주변과 조화된 명품 주택지, 수성지구는 역동적 스카이라인을 품은 신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2021년 12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삼격지구는 신천, 연암공원 등의 인접한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삼격유통단지 경북대학교 등과 연계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특성을 고려해 젊고 활기찬 새로운 삼격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천에서 연안공원으로 이어지는 통경축 확보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된 주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는 대구글기의 원년으로 대규모 단독주택지부터 공간대 혁신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 이라며 대규모 단독주택지들은 우수한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가졌다.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대구 미래 50년을 상징하는 미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고했다 이번 대상 지역은 지난해 5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종상향이 가능해진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만천범어 두산 황금동 이원 7.1이다. 지구단위계획 통계발 마스터플랜은 미래지향적이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과거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된 필지 단위 단독주택지에서 공동주택, 복합개발 등 다양한 주거유형을 고려한 단지 단위의 토지이용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보생활권을 기본 계획 단위로 설정한다. 또 20만 단위의 도보생활권 내 공공성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개발규모인 단지를 설정하고 이들 단지 간 서로 연계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순환형 생활도로 도입 및 기반시설을 배치한다. 순환형 생활도로는 최소 개발 단위인 각 단지를 연결하고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은 각 단지 어디에서나 걸어서 5분 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쾌적한 미래 도시 형성을 통해 역동적 도시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대표적으로 역세권은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배후 주택지와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밀도관리를 통한 주거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드란길, 곱창골목 등의 특화거리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주변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앞산, 신천 등 주요 자연경관과 연계된 녹지축, 풍경축을 확보하여 도시의 개방감을 높일 계획이다. 바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도 추진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통계발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수립될 가이드라인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성 확보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어 민간주도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는 대구굴기의 원년으로 대규모 단독주택지부터 공간대 혁신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수한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가진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통계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대구 미래 50년을 상징하는 미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보금리 부담과 주택 매수 심리 하락 등으로 아파트 전세 거래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집값이 단기간 하락한 데다 경기 침체로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되면서 대기 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기존 전세로 눌러앉는 경우가 늘었다. 보금리 부담의 주거지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빌라왕 등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늘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월세, 반전세로 돌아선 것도 전세 거래가 줄어든 이유로 꼽힌다. 전세시장 불안이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값 불안이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